떠났다 되니까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와 진짜 날씨 진짜 좋다. 오늘은 일어나서 조식 먹고 비행기 타러 가야됩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2박 3일 후쿠오카 여행을 마치고 체크아웃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<웃음> 뭔가 2박 3일은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. 저희는 체크아웃을 마치고, 안녕, 힐튼 호텔, 빠이! 힐튼 후쿠오카 1층에 내려오면 이렇게 버스를 탈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여기서 버스 타면 되고요. 저희가 가는 펜지는 버스 정장이 여기서 안 서가지고 좀더 걸어야 됩니다. 택시를 탈수 있지만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걸어가야 됩니다. 버스 제가 대사사. 펜진에 도착해서 지금 드럭스터로 가고 있습니다. 거기서 사야 될게 많아가지고, 빨리 사고, 밥 먹고, 빨리 공항 먹고.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나씩 찾고 있습니다.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. 저희가 이제 목적 달성했습니다. 여기 15만원치에요. 아, 이게 비싸요, 비싸. 저희는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미션 클리어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돈가스 먹으러 갈 건데 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. 거기가 평점 4.7점인 곳인데 저는 한두번 가봤는데 두 번이야 한번이요 아, 자기랑 오사카에 갔었던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오늘 날씨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살짝 춥습니다. 마스크가 이게 좋다고 합니다. 써니 얘기로는 마스크가 지금 숨을 쉴때 엄청 편하다고 합니다. 어, 나 원래 맨날 답답해서 마스크 맨날 홀로 내리고 그냥 걷는데. 이거는 진짜 센지 모르겠어. 기분 탓인 것 같아요. 아니야, 내가 비싼 마스크 한국에서도 참던 것 같고. 타보고 이것 좀 써봤는데, 진짜. <웃음> 저는 지금 오트나베. 벽화치. 육가츠모 왔습니다 40분 기다리고 고마이마 듀가츠가 왔습니다 저희는 미디엄 사이즈로 먹고있고 다 먹고 나오니까 줄 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지 호쿠오카 공항에 도착했는데 서울에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연착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지 무게 재고 있어? 10kg? 어? 출국 전에 과자랑 동동 샀습니다.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고요. 너무 힘들어요.